아파트 오래되다 보면 은이드 칠이 벗겨져서 낡아 보이는데 주변에 깨끗한 신축 아파트가 들어왔을때 비교가 될 때가 특히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세련되고 고급스러웠으면 합니다. 깨끗하고 깔끔한 이미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음에 듭니다. 아파트가 한창 고급스러워 보이고 신축 아파트 못지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으실 때마다 기분이 항상 좋습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느낌을 바꾸고 싶다면 꼭 한번 도색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